자 그러면은 큰 소리로 읽고 끝에 을자를 봅니다 을수라는 말 하죠 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피가 한번 꽉 피었다가 꽉 뭉치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운동과 같느냐 여러분들이 달리기 500m 했는 힘이 하는데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법문 하시다가 "으윽!" <웃음> 예, <웃음> 그 그러면 이 얼마나 뭐한 사람 앞에 일억씩벌어줬다이 말이에요. 네? 그래, 날 존경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신자들이 따먹거나 <웃음> 말을 하는 게어 거예요? 얼자를 붙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 지난 시간에 뭘잘 하시더라고. 자 독송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 굴산에 계시여 아야 교진여 한 2000인 2000인 마하 가습등아라한 대비구 중만이천인 항무하이천인 마하파사파제 비구니와 그 근속 육천인 야수다라비구니와 그 근속 문수사리보살 관세음보살 덕대세보살 등 팔만인 석재환인과 그 근속 2만천자4대천왕과그 근속 만천자 자제천자와 대자제천자와 그 근속 3만천자 범천왕과 그 근속 만 2천 천자 난타용왕 등팔대 용왕과 각각 그 근속 여러 백천 요 중간에 빠진 게 하나 있는데 듣고만 계시오 내네 긴나라왕 고지멸도 사성제를 노래하는 법긴나라왕 십이인년 노래하는 묘법긴나라왕 육바람일 노래하는 대법긴나라왕 일승을 노래하는 지법긴나라왕 요 대중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독성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읽어봅시다 악근 달바왕 등사대 근달바왕과 각각 그 근속 여러 백천 바치 아수라 등사대 아수라 왕과 각각 그 근속 여러 백천 대위드 가루라 왕등사대 가루라 왕과 각각 그 근속 여러 백천 아사세 왕과 여러 근속 백천 등 많은 대중과 함께 하시 어. Taro na mo. 이렇게 는데 이래 잘하면 이거 뭐 전생부터 안타깝다고 누가에게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나, 이기라. 근데 나무 아미타부를 처음 하면은 좀어롭습니다이복경하는 이것이 처음부터 호흡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큰 소리로 신님이 미쳤다고 이래나?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 핏줄이 막히던 것이 콱 터져버리고 답답하단 가슴이 슝! 내지는 아, 어, 거야. 잠이 그냥 막 쿨쿨 온다, 이게. 잠또 말잔다고 또 두드리 맞지 말고. 이제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나무라고 할 적에 혀를 입천장에다 붙여요. 혀를 입천장에 붙였다가 뛰면서, 음, 나. 그래서 소리를 처음에는 크게 났지만 내 손을 따라가지고, 요렇게. 줄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것이 이거 다 연불 하던 사람들이 하는 짓거든요. <웃음> 근데 그사람들니 그래 너너 너 스승이 누구냐? 그래 그 소를 올라간다 우리 부처님이 옛날에 그래 했거든. 음나 아 조용해 여기서부터 이제 물을 올리는 게물 주는 게요. 그 다음에 타할 적에도 혀를 붙였다가 뛰면서타부 그러니까 죽을 때도 깨하고 죽으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감아 제끼면 은전부다 내끼다 이요탕 나쁜다 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그런 노래입니다. 사랑의 밭. 줄로 꽁꽁 묶거라 내 사랑 도망치지 않도록 그게 뭐가지나 차라리 차라리 예 차라리 내가 죽어서 잊어버리는 것이 낫다 이 말이야 그렇게 여러분 알아야 된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음.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앞에 나온 10대 제자의 그 활동 상황이 있어요. 그것을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강의에 빠지면은 부교재가 있으니까 그걸 꼭 찾아서 어,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더좀 붙일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거고 팔대영왕이라고 나오죠. 난타 용왕. 발란타, 사가라, 하수길, 덕차가, 아나바랄라, 마나사, 우발라라는 8대 용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본경을 읽으면 이것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시간을 길게 가질 건 없는데, 여기 아사세왕이 나왔으니까 아사세왕에 대한 얘기를 내가 조금 하고 가야 되겠어요. 아사세라는 여러분들 그저 야수다라는 사람은 누군가 아시죠? 누구래요? 에? 그렇지 부처, 부처님의 사랑했던 여인이죠 그러나 부처님은 사랑했던 여인도 다 제도하지요 그런데 이 아미타불이 나오게 된 얘기를 모두 잘안 하는데 이렇습니다 부처님과 동갑내기가 빈비사라라는 왕이 있어요 에? 또 능엄경에 보면 파사익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예? 이 사람들은 다 부처님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빈비사라 왕 여기 마누레가 위제희라는 분이 있어요. 예? 위제희 부인이 있고 이두 사람이 아이를 못 낳습니다. 아이를 못 낳세요. 그래 가지고 40이 넘어서 어느 날 복을 지으라고 선인이 찾아와서 선인이 선인이 찾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밥을 달라. 이러니까 아이고 임금님하고 왕비 앞에서 감히 그 대단한 사람 아니요? 우리는 지금 뭐 청와대 앞에 대모도 많이 하긴 합디다마는 부처님 당시에도 있어. 그 그래 밥을 좀 달라 하니까 그러면 들어오느라 그래 들어갔다. 그러거뭐또 그래 매나 안 때릴까 싶었는데 아주 용숭하게 대접을 하면서 당신이 보니까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 볼을 잘 닦는 사람 같은데 우리가 자식이 없으니까 아 하나 언제 놀란가 알기달하고말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밥을 잘 얻어먹고는 공양을 하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나 같으면 그래 안 하겠어 내가 몇년 뒤에 올 테니까 그때까지 복을 지으라 하고 갈 긴데 이 사람은 너무 촌란거려 <웃음> 3년 3년 있으면은 아,를 낳습니다. 이래 댕기라. 그러면 당신이 3년이라는 기간을 안다면은 이 아가 말이요. 어디에 있다가 죽어가지고 그 사람 영혼이 우리 집에 오는지 알게달라는거예요 아, 그러니까 넉지게 이게 또알게주는 거야. 어? 암호산에 가면은 297살 나는 선인이 있다. 이거.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영혼이 위제이 부인한테로 입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간거예요 그런데, 이, 이, 문제. 멋이라고만 보면, 오매 불만 그 생각밖에 없는 기라.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만 보면, 가만히 말지, 이 시종을 하나 데리고, 야야, 그 선이 있다는데, 그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래 탁 갔는데 보니까, 큰, 그, 600년 묵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돌을 닦고 있는데, 빈빈 사람 이건 할 것도 아니야. 그, 보니까 멋지게, 예? 육개상이 튀어나오고, 막지 눈으로 볼것 같으면 한번 빠져들어가면, 신만리는 빠져들어가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더 빠져들어가면 죽을까 싶어서 돌아오는 거야. 가자! 아이고, 와가지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환영하겠단 말이야. 또 보고 싶어. 또 갔다. 또비구음이 들다보고 또 오는 거야. 그리고 그래 여기에서 부처님 법문이 뭐냐. 좀 참아라. 1인이 장락이라. 예? 한번참아면 즐거움이 있는 줄을 모르고, 도저히 안 돼. 1년 딱 넘어가 가지고 안 되겠어. 저기 뭐 영혼 끌고 오는데 육체 이거는 필요 없는 거 아이가. 그래 가지고 막 무사를 시켜 가지고 가 가지고 마지. 응? 어떻게 했어요? 큰 좋은 은그릇서 다다가 시를을 갖다가 응? 어? 시을 갖다가 이제 그그 그 사람 몸띠에 이래 감아 놓고 그시를을 갖다가 이제 그 그릇 속에 집어이은 거야. 예? 요새 그뭐저칠생각에가면 모두 실타래 말 갖다 놓거든 명김 아들 딸라 달라고 어레가 예? 물어보이 우리 아들이 좀 명이 짧다 하니까 실타래처럼 길도록 해달라고 아 그것도 방편 중에는 괜찮은 게요 그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은 게요 그래 가지고막 목을 빗습니다 그래 가지고막이 여자가 아가배단 말이요 에그러서 선인이 가만 생각하니까 뭐가 지구가 흔들리는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옳다 이 큰일났구나 싶어 와 보니까. 웬걸 목을 비가지고 영혼을 끄다가 집에 속에다 집어 여분 거라. 아, 그러고 배가 불룩하여가지고 맨날 이거 임금한테 내가 아 낳는 거 봐라. 이 내가 이래 아를 놓을 수 있는데 네가 덩시 그치. <웃음>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임금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3년 뒤에 놓는다 했는데 이놈 자식이 어떻게 신통을 부려가지고 낳는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보살이 아가 이제 달수가 차가고 발로 옆구리를 짓밟으니까 그때서부터는 이제 겁이 나는 기라.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나는 기라. 어? 아니, 틀림없이 저놈을 갖다가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비 있으니까 틀림없이 내가 놓은 아가 있다면 이 아가 나를 해치지 않겠나.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짓고 여러분들이 받는다. 이거야. 어? 아 그래가지고 가라. 선인이 왔다. 선인이 와보니까 이 뿔룩 하거든. 그렇다고 해서 뭐라 할 수도 없다니. 부처님한테 자기가 죄를, 잘못 아게켜줘서 죄를 졌으니까, 부처님 참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인이 참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참회. 참회 기도를 하고, 아는 자꾸 배가 불러오고, 노을 따은 됐고. 그래, 가만, 아무리 생각해도 40년까지 아 없이 살았는데, 이놈이 만약에 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칼로 치면은,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내겠나 그만 이거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 없애면 화가 없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빈비 사랑이 다 갔다가 와서, 그래 여보, 어떠소? 아이고, 뭐저 아, 뱃속에서 잘 놀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누가한테 들으니까 알을 갖다가 높은 데서 놓으면 큰 인물이 된다니까. 우리 엄마, 여누가긴 하나 집시다. 그리 그래 남자는 좀어리숙은 거예요. 그래, 혼냐 누가 그걸로 보다 안하게 지, 지나간 거요지준 거라. 그리고는 요새 그, 보면은 이 망으로 첨가했습니까 그, 근에 뛰는 거. 이제, 그 위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일렁일렁거리고 이제 세월을 잘보내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시험을 해봐야 겠거든 시험을. 시험을 해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과일을 하나 떨어뜨렸는데, 밑에 잃어보니까 턱 터져버렸거든. 그래, 아도 틀림없이 저렇게 죽을 끼다. 그래가지고, 이제, 빈비사랑은 어디 멀리 보내버리고, 아, 놓는데, 보면 부정타니까, 당신은 저 어디 멀리 가락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를 놓고는, 이제, 뭐, 탯줄을 갖다가 끊어버리고, 발로 이렇게 실실 늙어져 거리는 게. 이 놈이 니 아가 아마 툭 떨어졌거든. 그때, 아가 떨어지는 순간에 이 사람이 까무라친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그 죄를 알때참그 엄청난 힘이 있다는 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아가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또안될거 아니에요. 그때 그 선인 목치로 갈때그 따라간 <웃음> 그 몸종이, 몸종이 이제 그네, 그거를 그 밑에 내놔서 틀림없이 저기 어들로 바질로 찰기다. 이래 알고는 그 거기에서 떨어지는 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강보에 싸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도 이위제희 부인은 죄를 졌기 때문에 밤낮 사흘 동안 그저, 뭐, 까무라친 거지, 까물라친 거지. 그래가지고 뭐, 영감이, 이, 인금이 와가지고, 아이고, 여보, 이제 정신이 깨납니까? 아이고, 정신이 깨나는데, 그래.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아이는 말도 마시오. 인홀 불견이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나는 그 아가 내, 내 뱃속에서 나온 게 털림없는데 어떻게 그러십니까? 없다. 자체가 자책 없다. 자체가. 그러니까 그만이 위저의 부인이 생각하니까 한겁이 넘긴 거라. 하, 그래. 내가 알뜰살뜰 키우면은, 예? 목비 있는 그것이 좀 감해지진 않겠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시녀인자 몽따주를 이렇게 되는 게. 그때 이게 몽따주가 나왔다는 게, 이렇게. <웃음> 몽따주가 나와가지고 막따다니는 게. 그런데 딱 이걸 100일 만에 찾았어. 100일 만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100일, 1 0일 잔치 하는 게 그래서 생긴 거예요. 다 그걸 알아야 돼. 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요거를 뭐, 맨 처음에는 죽이 있는데, 이제, 살살 키워보니까 막 재미가 엄청 싫게 나거든 아 키우는 재미만좀이 세상에 있는 것이면 나와보라 그래 예? 맨 처음에는 영감님 보고 남편하고 사랑하고 살지만 뒤에는 전부 다 자식들 때문에 사는 거 아니요? 거짓말 아니지? 남자는 그래도 시시 나가서 나쁜 짓도 하고 그러지만 그건 안 되는 거라 이 절대 안 돼요 짓는 거요 아 그래가지고 이아 이름이 아사세라 아사세 이 아사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사세가 법화경 하는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사세도 어떤 그런 여자를 얻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 <웃음> 그래가지고 아사세도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갔다 이요 이때에 부처님 제자 가운데 조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달. 이조달이라는 사람이 법화경 의끝 부분에 가면은 부처님 전생의 선생님이요. 이 조다리 한때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법문을 듣고 돌을 깨쳤다 이 말이에요 그 그래, 이, 이, 요새는 이제 이 거꾸로 된 거라 석가모니 제자가 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이래 삐리고 자기가 이제 부처님 노릇을 하려고 아사세하고 결탁을 하게 된 거예요 에? 아사세야 너도 이빈비사랑이 언제 죽겠나? 아마 저거 없애버리고 나도 석가 이놈 전생에 내 제자인데 이게 똥개나 끼니까 이거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니캉내캉 너는 나라의 임금이 되고 나는 불국토에 붙다가 된다 그래 결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빈비사라 왕을 갔다가 감옥에 가다요 아무 죄 없이 왜 왕위를 안 물러주느냐 그러다가 이제 끝에 가서는 뭐 어마이까지 가다 보는 거예요 감옥에다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편지를 써서 보내세요. 내가 아버지는 들어 감옥에 보내는 아들이 있어도 어머니를 감옥에 이었다는 아들은 없다. 그러니 빨리 어머니를 갖다가 풀어주라. 그렇게 명령을 아사세한테 하니까 아사세가 웃기지 마라. 너도 곧 죽는다. 어? 너도 조다리가 죽인다. 그래가지고 조다리가 이제 때는 됐다 싶어가지고 인도 사람이 손톱이 길어요. 이 손톱이 왜 긴지 아십니까? 여기다가 뭐였는데. 절대로 손톱 긴 사람이 차주거든 먹지 마세요. 그 독약을 탔다. 요새는 뭐 흥분장과 그런 걸 탄다더만 그 부처님을 지키려고 여기다가 이래 독약을 이어가지고 찻잔을 올리면서 탁떨 아픈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모를 테이십니까알았거든 그런데 그 부처님 옆에 있던 또 시자가 하나 있다가 그 놈도 본 거라. 그리 부처님한테 오면서 옷자라으로 이렇게 쓱 해가지고 잔을 갖다가 너무 때려버렸어. <웃음> 그 부처님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라. 그러니 저다리가뭐 그 얼굴이 팍 긁어지면서 나무랄 줄 알았는데 꾸지함을안 하거든. 전생 빛감니라고. 그래가지고 또 갔어요. 또 어디 가면코끼리를 술을 막 먹여가지고 부처님 지나가는 길에다가 사시에 탁발하러 나가시니까. 길에다가 막 코끼리 일곱 마리를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 지나가거든 막. 뜻떡 뿌리라고 했는데. 아이, 부처님이 떡지내 가니까 일곱 마리가 와가지고, 이 가고 있는 게. 이거, <웃음> <웃음> 환장하러 다니냐, 이거. 어? 아이, 가고 있는 게, 부처님. 부처님 때문에 막걸리 자려도 못다, 이 말이야. 그, 그, 그, 건뭐 원망 안 하는 거야. 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요새 영축산이 법화경 살았는데, 올라가보면, 계곡도 아니라 그냥 골이 파진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조다리가 도로를 갔다가 부처님 지나가는데 굴리다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이,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약간 발꼬락 위에 상처가 났대요. 그때 이제 그 밑에 그 기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치료를 했어. 그래, 완전히, 이 조다리는 완전히 실패작이거든. 네? 그래, 부처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사제 이것도좀 제도를 해야 되겠다. 절대로 부처님은 벌을 주지 않습니다. 벌을 준다는 거건 화음신장들이 주지, 부처님은 벌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부처님은.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요새 어느 절에는 그랜다 가더마 나무 절에 가면 은벌 받는데, 초화른 날왜안 왔노? 너희 집에 일이 좀 나쁠 길에, 아이고, 추원을 해줘야 될 신인들이 요새 극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야 조다리보다 더 나쁜 놈이 같이 살아. <웃음> 그렇다이 말이야. 아되겠나 이래, 안되게 그러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신통을 부린기라. 신통을 부리니까 이 아사세 아들이 여러분들 생이 손톱이라고 압니까? 여기 소, 소, 손가락 이런 데다가 뼈가 나와요. 닭고기를 먹으면 거기 애한테 들어가가지고 뼈가 여기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엄청이 아픕니다. 엄청이 아파. 그럼 신염도 아파봤데 나도 지금 하나 나왔어요. 그러나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무슨 뭐, 그 염소 있죠, 염소. 영, 영소 그거를 먹었는데 뼈를 깨물어 가지고 이빨이 하나 부러졌대 그게 이제 증거로 된 거야 그리고 <웃음> 우리 어머니가 그지고내 아버지는 그 독종이라고 왜 그래 그거를 먹고 너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좀 싫어하게 만들라고 먹겠지 싫어하게 만들라고 먹었겠지 그게 나오는데 아빠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가 막 공두박질을 하고 이 그럽니다 공두박질을 막 하고 그래요 아빠 죽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사제가 겁이 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라. 아가 왜 저래 아픕니까? 그래, 이제, 의의겠지, 의의가. 아이고, 아사세요. 당신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 손가락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우리 어머니가 잘 아시겠네요? 어머니가 잘 알지. 그러니까, 뭐, 감옥에 있는 어머니를 가서 막 빨리 뭐 모시고 오라고 파바리 온거예요 <웃음>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그 아들이 오라 하니까 이제 나왔거든. 그래. 네가 왜 불렀나? 와,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어릴 때 어, 어머니는 아시겠지요? 내가 이 생이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죽을 때 어떻게 이걸 치료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 몰라 이러겠지. <웃음> 그러겠지? 그래 어머니는 그러거든. 야야 아사세야 네가 내 말을 정말 듣겠느냐? 듣습니다. 그리 부처님 법문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해줘야지, 듣기 싫은 놈한테 해주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교 경을 잃을 때는 신심을 내야 돼요. 신심 없으면 안 된다, 그래, 네가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너가 아버지가, 하늘 같은 우리 서방님께서 그 더러운 너의 억보의 피오름을 일곱 분 탁, 탁, 빨았다. 그러고 나니까 낫더라. 이라고. 그래. 아휴, 어머니. 그러면 나도 지금 이 아들한테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 그거야 되지 그 대신에 너가 아버지는 꺼내줘야 된대. 아 여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아사세가 아들 손가락을 빠니까 일곱 번 정말 빠니까 피고름이 나오고 뼈다구가 하나 나온 뒤에는 그렇게 울고 못 보던 지는 아가 잠을 자는 게야그래 자기도 가만히 생각하니 아버지를 감옥에 가다놓고 자식 된 도리로 한 번도 발벗고 잡은지 적이 없어. 그래 이거 병 병이 난 아들 보고, 아유내 팔자도 이렇게 곤충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군사를 불러 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네가 <목소리> 아버지가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라서 놀랜다. 저녁에 말벗고 러 가면은 지금 막 대왕 마마를 끌어온다 하면 그신하들이 얼마나 막 말을 몇십 배로 달릴까? 이가. 그러다면 네가 아버지가 말밟고 소리를 듣고 죽는다. 그때 핸드폰이 있으시면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웃음> 이 폰이 없는 게한심스럽네 그러니까 뭐 아사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머니 그래도 내가 지금 당장 샛뿔은낭님에 뽑으라고 <웃음> 가야 되겠다 얘. 그래서 신하들 보고 살살 가라 했지만 신하들이 어디 그랬습니까? 대왕 마마시여 지금 우리나라의 행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옥의 문을 여시고 우리 다같이 왕궁으로 돌아갑시다. 만세를 부리면서 갔어요. 그럼 하서 말발걸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 빈비사라 왕이 이제 오늘 저녁이 죽는 날이구나. <웃음> 네? 자정에 어느님이 말을 타고 나한테 오겠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불효를 만들지 말고, 내 스스로, 이래자. 그래가지고, 조상님이 계시는 무덤을 향해서, 왕궁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자살을 합니다. 자살.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 이게. 딱 죽고 싶지만은, 참으라, 이요 <웃음> 여러분들, 이큰 법문이, 법학형의 여지는여기다다 들여서, 참아라. 그 고비를 넘겨가라, 이게. 넘 넘어서 가라.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뭐 빈비사라 왕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부왕이 오는 줄 알고 뭐 잔치상도 벌려놓고 했는데 말 발굽 소리가 뜨그득, 뜨그득, 갈 적에는 <웃음> <웃음> 올 적에는 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 부왕이 죽어서 왔다니요. 그 부처님이 오셨어요. 이것이 인연이 인연. 응? 인연이니까 위제의 부인은 지금부터 남하미 타부를 불러라. 그러면 영감 만내로 가는 길은 나무함미탑을밖에 없다 그래하고 아사세 너는 백성을 잘 미기 살리 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나무함미 탑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외색 불교가 들어오고 이 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남자들은 나무함미타불 이러면 이제 보살 관세음보살 얼마나 재미있겠나 이기야여러분들 이게. 아, 이게. 아, 집에 가면 해버려지라그 연불이 라는건들도 숨을 좀시감며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미타불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좋은데 요새는 그 띠가지고 한단 말이야. 앞으로는 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 법화경에도 관세음보살 본문품이 있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 나무아미타불이 어떻게 불려졌는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서둘지 말아라. 기다려라. 어? 이겨내라 참아내라 기다려라 넉넉한 마음으로 느긋하게 삽시다 에이? 그거요 에이? 이해가 됩니까? 자,